어느덧 롤이 출시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다들 롤을 시작한 시기는 가지각색이겠지만 롤을 몇 년씩 하신 분들이라면 모든 챔피언의 스킬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 스킬들은 모든 챔피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린 동정심 따윈 위몰 모니터에 몰드. 들어온 거 묻었어 네, 네 아무튼 우리는 챔프마다 패시브를 포함한 다섯 개의 스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거기에 다른 챔피언의 궁극기를 넣어 더욱 많은 아, 변수를 창출하고 아, 아,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몰 리그 오브 레전드 궁극기 주문서 몰 네나음지 한참 된 이거 할라구요 에? 대본이 왜 이러냐구요 앙 너무 많이 쉬어서감다 잃어버려 띠 첫판은 3이라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한판밖에 안했어요 알리가 기회를 엿보다 꿍꽝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유능한 원딜러답게 침착하게 딜을 넣다 <웃음> 제라스가 킨드 궁을 까는 변수가 있었지만 저는 아리궁이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오는게 이 모드의 매력 같더라구요 이를 써서 덫을 밟는 엄청난 변수는? 아니, 조용히 해 아무도 못 봤는데 아아아 아, 아. 올해 승리로 끝이 났구나 미개한 진키진키 녀석 그렇게 바텀에서 더블킬을 내고 집에 가졌습니다 어. 킹라인만 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, 아, 아, 아. 아, 오니까 오늘... 오늘 징키진키 컷 더블 피해주고 더블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. 날라 어디도 안와 날라 어디도 다시 평화롭게 라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무중력 소다 마법사가 깊게 들어와 큐를 사용하는데요. 쟤, 쟤는 자몽 마법사야. 이건 못 참지. 안 되지. 미사라 아 아니 뭐 이런 XX 같은 변수가 다 있어. 애쉬궁이 거꾸로 날아가는 변수는. 미사라. 안 보여. 빠른쟁이? 어느새 5킬이나 먹었고 이정도 됐으면 사실 무서울 건 없거든요 야잇잠깐 야, 야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불이라도 켜줘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 아니 얘왜 철갑궁이야 피해주고 아 이. 네 잠깐 사고가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빛트 주세요 w e 전멸 아리콩으로 퍼해주면서 미사라 내 몸에 손대지 마. 내가 아무 공으로 지켜드렸어요. <웃음> <와> <웃음> 미사. 미사! 미사! 미사! 이런. 누가 내사이지 파포. 파포. 뭐야? 내 거야! 일로서 미사라. <웃음> 맛있다 이거 우리 4명이어서 먹은거다? 똥놈 잡아라 <웃음> 불쌍하다 아끝났디